야야, 러시! 어, 왜? 어제 술 너무 마셨다. 그, 이거 진짜 진짜 비밀인데! 어, 뭔데? 입국 닫을게.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, 그, 룸제들 중에? 뭐야 뭐야? 한 마리가 엠부시 좋아함, 크크크크크. <웃음> 시오색스, 진짜 뭔데? 난 전혀 모르겠던데. 크크크크크 <웃음> 진짜 비밀이다. 근데 엠부시가 좀 귀엽긴 해, 크크크. <웃음> 설마 너도? 크크크 <웃음> 크미엑스너마 사내 연애는 안 해? 우리 호텔에도 커플 탄생이냐? 아니 근데 누군진 말해줘야지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 사실 그 룸즈에 애구쉽게 크크크크크 <웃음> 시오섹스 진짜? 미친 거 아니야? 하나도 뭔가 이상했는데 아니 제프 상점에서 <웃음> 쳐다보는 눈이 진짜 이상하더라고 아니 걔는 엠부시 겁나 놀리더니 놀리면서 정이 갔나 크크 <목소리> 엠부시는 받으려나? 크크크 <목소리> 그니 큰덕커 <킁너커>. 뭔데? 귀여워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쟈잔 내가 돌아왔다 왓!